아무런 목표 없이 플레이어들이 목표를 만들어나가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직접 만들어나가기에 괴담도 많은 편인데요. 이번에 소개할 괴담은 바로 소울샌드 괴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위더를 만들 때 사용되는 영업모래 그것이 바로 소울샌드입니다. 그리고 소울샌드로는 보스, 위더를 만들 수 있는데요. 위더는 머리가 3개입니다. 그러나 소울샌드에서도 머리 세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여기, 그리고 여기, 여기입니다. 그리고 소울샌드 위에서 걸으면 속도 감소합니다. 혹시 영혼들이 발을 잡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? 리더의 정체 또한 무엇일까요? 뭐 자세한 건 무장만 알죠.